이건 또 뭐죠? 응? 어떻게... 아니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어, 짧은데아 여기로 밟으면 되나? 그렇지. 어 이거 키시미시구나? 키시미시 금상이에요. 키시 금상은 어디다 쓰는 거지? 어? 얘는 이름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허기 허기? 아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키시미쉬 처음으로 등장 아까 보니까 키시 말하던데 어? 말 못하는구나 너 기본적으로 허기랑 키시 시리즈들은 말을 못하나봐요 움직일수만 있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왜문 열어주고 가? 너도 키시야 착한 애니? 와 챕터2인데도 아직 뭐딱밥 풀림 기미가 안 보이는데? 베리의 장난감 차? 그것도 뭔데? 와, 근 챕터 2는 분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저 지금 2시간째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거 깨지지가 않는데? 이거 갖고 오는 거 맞죠? 이제. 아, 이거를 갖고 와서. 가져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져 가자, 가고가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어가어 가자, 가가가가 후! 이쪽쭉 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불안한데, 어째 이거? 에이, 아이씨, 모르겠다. 밀어보자. 이쪽쭉 가면 저거 뚫릴 거 아니야? 내려가! 오! 뿜! 여긴 깬거 같아요, 이제. 새그래픽들이 있네? 잠깐만, 여기만 몇 개가 비어있는 게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가? 아까 뭐였죠? 여기서, 빨노빨파, 빨노빨파. 빨, 노, 빨, 파. 빨, 노, 빨, 파. 빨, 노, 빨, 파. 자, 마지막 게임, 스태츄. 여기가 열리는 것 같네요. 여기 게임을 이제 드디어 마미 롱레그와의 배틀 들어가겠네요. 예. 이야 아, 이게 게임은 지금 되게. 물량도 많고 잘 만든 것 같은데 버그가 너무 많아. PJ 퍼거빌러? 이름도 이름도 어려워. 아 위에도 이게 뭐가 있구나. 올라갔어? 내려왔어? 오이. 이거를 전기를 여기다 두고 그대로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대로 자. 케이. 아, 이게 맞았는데 왜? 뭔 게임이요, 이번엔 또. 마미! 이제 최종 결전 좀 합시다, 우리. 거의 지금 한 3시간 다돼 가는데요. 아. 어, 겁나게만 가지고 제가. 어우. 이게 뭐야? 이 사람 움직이네? 쳐다봐. 마지막에 저라던데 어? 뒤로다. 이건 또 뭐야? 진짜 보니까 이게 어? 불이 꺼질 때 움직여야 되는 것 같네. 오, 음. 어디서 <웃음>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올라가, 계속 가, 계속 가. 어. 음. 여기서 그냥 바로 움직이면은 그대로. 쫓아오나봐요.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어, 음, 음? 음? 아, 이거 밟아야 되네. 이거 저거구나. 오케이. 아우. 나 그냥 갈래. 그냥 갈래. 이미 늦은 것 같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자, 여기를 돌려서? 이러면 갈수 있겠다. 어, 됐다. 오케이. 어, 장난감 공장이다. 번조 버니가 만들어져서 어디로 자꾸 떨어져요. 저 인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어디 가니? 자, 인형 올라오고. 어, 어? 아, 인형을 얻었네. 인형 갖고 뭐 하는 건가 본데? 인형이 4개나 생겼어? 뭔가 기분, 토끼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이딱 보니까 저 반대에서 뭐 하는 것 같아. 아! 저기다가 인형 넣는 거네. 바로 가면 안 돼? 처음부터냐, 설마? 죽으면? 아! 어, 태초마을 가버렸네, 진짜. 와. 자, 저기다 이제 인형을 넣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 문 열어. 아... 어. 아니 뭐야? 어디야 또? 아 허즐이 끝도 없어 이거. 와. 아어어 뭔데? 아아아아 맘대로. 아아깐아아아어어어 아! 아! 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갑짝끼는 아니잖아! 오 근데 다.. 으다도 이게 죽지는 않네요? 어? 6, 9,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오? 어? 오? 어? 원! 아 음. 10초 줄때 도망갔어야 되네 아, 자 갈게요, 갈게요. 와, 아, 0초 출발, 갈게요. 어, 아, 2에서 멈췄구나. 아, 이게 뭐 내리는 게 있었네. 문이 열렸네요. 아! 여기 어, 여기 PTSD 온다 이거. 어. 마미롱 레그 상 얻어 주고 내려가야 되겠구만. 꺅! 어이야. 헐 번조번이 썰렸고 홍냥이도 썰렸고. 다 내렸고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 아아저 아! <웃음> 위로 올라가서 마음이 따돌려줘야 돼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무브브� 你믈 r e p a 지가아자마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해질 때까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간영? 뭐. 갔어? 간거 맞지? 어, 마미 얼굴이 뜯겨져 나갔어요. 마미 세이 비케폴 어라운드 파이어, 불 조심해라. 얼굴이 뜯긴 거니 이 뭐, 어떤 힘일까요? 아, 용광로구나 이거. 용광로. 작동 돌 조심해. 오, 뜨거. 아, 돌아가네. 잘 돌아간다. 맘이.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뭐냐 오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너불 약한 불에 약하잖아. 아. 아. 아. 들어오지 못하나? 아. 지긋지긋한 싸움. 제 진짜, 진짜 끝장내자. 어? 이것도 당기는 건가 뭐야? 샤.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어어 발제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디로 어디로 어야로 어디로 어디로 발 제발, 어디 제발, 제발, 어디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 어휴 어휴 어 어휴 어어가면휴어 맘이 어디 가요? <웃음> 버그 모임이고? 맘이 어디 갔어요? 야 이거 완전 개사기 버그 발견했다. 맘이 약간 멍청하네. 오, 아예 안 나오는데요? 야 이거 그냥 그냥 깨면 되는 건가 이러면 그냥 점프하면서 땡기면서 어머가 그렇지 한 방에 성공. 여기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뭐야? 다음 뭐야? 다음 뭐야? 어어어 어? 어? 뭔데? 어 이거 문 내려 어이씨 이거 이거 막 뭐, 헉이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이랑 똑같네? 아 이런 통로에서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헉게탁 튀어나왔었잖아 에이 설마 또 마미가 나오진 않겠지? 어, 무서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너너너다 온다 온다 으이어어 아, 너, 노 어, 어, 어, 튕겼네? 히히히, <웃음> 멍청하긴! 아하하, <웃음> <웃음> 오지 마요! 오지 마! 자, 문 열어, 빨리. 이, 자. <웃음> 여기 놈이 안 열려. 어, 어. <웃음> 팔 빨려 들어간다, 멍청하긴! 아프지, 아프지, 팔. 어, 야, 근데, 이거 좀, 어, 이거 좀 잔인한, 어어어어어! 어 맞아! 어! 어어어! 저 손은 뭐야? 헐. 의문의 손이 나와가지고, 맘이 시체를 가져가 버렸어. 저거 1편에 그 비디오에 나왔던 손이잖아 제가 혹시 레이스 피에르 아니에요? 자 일단 마미는 퇴치가 됐고 여기서 끝난거지 그럼 이제 와 진짜 긴 싸움이었다 와 난이도 역대급이긴 하다 이거 어 파피야 1,2,4,3? 파피야 야너왜 거기서 너... 내 풀어줄게. 오, 진짜 풀렸네. Did you kill her? 어? Good. I'll board the train. We need to leave. 어? 이파피 상태가. 있을까? 기차를 기차를 작동 시킨데요. 어, 처음에 그 친절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 자, 1. 1243, 1243. 떡밥들이 진짜 풀릴 줄알았던만더 많은 떡밥들이 생겼어요. 이거 어제 게임이 노발파 이제 진짜 했다 하. 가자 집으로! 됐다! 드디어 탈출한다! 아 이거구나. 자 가자! 이 지긋지긋한 장난감 공장 난 떠날래. 아, 근데, 근데 여기서 나가면은 더 이어질 스토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아까 그. 아직 뭐 정착 안 밝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에, 몰라. 일단 집 가면 끝이지 뭐. 긴일은 알아서들 하세요. 난 몰라. 집 가서 뜨끈한 국밥 먹으면서 어, 해장할 겁니다, 저는. o k a a s I've never met anyone like you. Do you know how long I've been stuck in that case? She w o u l too long. I had so much time to think and reflect. Time to figure out exactly what I would do when free. We'll set things right.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 But I know that whatever I need you. Ay, p i who fucking me? We will... 나 이제 꺼내줘! 나! 너란 말이야! 보내줘! 어? 어, 나 보내줘! 나어디로 끌고 가는거야 파피 이 자식 이거! 어? 멈춰! 아니 멈추라고 이거! 어? 어? 아니 나 아직 집으로 보내 줘. 없대요 파피가! 어? 어떻게 점점 빨라진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오 아니 <웃음> 아이 꺼내줘 이거 뭐 귀멸의 열차 멈추라고 오케이 아, 안 멈추잖아 아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마어마어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집으로 돌아갈래? <웃음> 어. 오. 오! 아 됐다 딱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오! 오! 어? 와 챕터2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불량도 엄청나게 많고 난이도도 진짜 어려워서 이거 뭐 간만에 게임하면서 도전의식 오지게 자극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플레이 해봤으니까 제가 놓쳤던 떡밥 같은 것들 다음 시간부터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죠 휴바